안녕하세요 화산족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다룰 주제는 메이플의 성형입니다 로얄픽 투표한 걸 보는데 무슨 아니 어떤 새끼가 아인눈 뽑았냐 자기 성별 아니라고 이따위로 뽑아도 되냐 이렇게 말들 많이 하셨는데 아네 저도 아인눈 뽑았습니다 아 귀엽잖아요 표정이 살아있잖아 아 잠깐 영상 끄지 마시고요 그래요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이 성형 옛날에는 메이플이 돈만 주면 원하는 걸 뽑게 해주었는데 언젠가부터 예쁜 거는 돈을 저도 뽑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헤어는 그래 우리도 미용실 가서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경우가 뭐 거의 없으니까 이해를 해요 근데 성형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번 할 때마다 이 뼈를 깎는 대수술인데 이게 랜덤이다? 아저희 캐릭터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머리를 자르거나 성형을 할 때는 뭐가 인기 있는 스타일인지 뭐가 남들 보기에 예쁜지도 알아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한번 메이플 성형 순위 검색을 해보세요 아, 죄다 말이 달라 다 자기 캐릭터 얼굴이 예쁘대 이건 객관적인 순위가 아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25 이상 13만명의 성형을 최신 기술로 분석해서 가져왔습니다 어떤 얼굴을 누가 더 많이 했는지로 순위를 매겼어요 4 0등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가라앉은 얼굴이 223명 0.18%로 40등을 했습니다 남캐만 할수 있는 것 같고 분류는 초이스 성형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쿠폰이죠 인기 없을 거 알고 됐단 얘기죠 39등은 구슬 눈 얼굴이 했습니다 225명이 했고 가라앉을 얼굴이랑 크게 차이가 안나요 로얄 성형이라서 뽑아야 됩니다 순위를 봐서 조만간 초이스로 내려갈 것 같네요 38등은 소심한 얼굴입니다 여캐만 할수 있고 232명이었네요 당돌한 얼굴이랑 비슷하고 로얄 성형 초기에는 인기가 많았는데 이젠 인기가 좀 시들해졌네요 37등 갈고리 얼굴입니다 아니 로얄픽 남캐의 성형인데도 275명 밖에 안했습니다 로얄픽에서 뽑을 게 얼마나 없었는지 이거알수 있는 거죠 남캐도 있고 여캐도 가능한 성형이에요 36등 핑크빈얼굴입니다 랭킹 5등이자 저희 보마 1등인 보마노랑이님 성형이죠 이 핑크빈 얼굴 장식을 낀다고 핑크빈처럼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핑크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35등 해헤얼굴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저게 앞니인 줄 모르고 입이 이상하다 좀 멍청해 보인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나오고 보니까 많이 귀여워서 저도 캐쾌밝게 해줬습니다 34등 콩콩이 성형 어 저는 이걸 하는 사람이 있을줄 몰랐어요 아, 죄송합니다 게임 많이 하네요 33등 거울눈얼굴입니다 눈색에 따라 좀 무서워 보인다는 평가가 있는 얼굴이죠 아, 그래도 분위기 있는 얼굴이라서 저격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32등 이잉 졸려 얼굴장식이에요 아, 로얄에서 나오는데 얼굴 자체도 예쁘고 아, 저도 이거 성형인 줄 알았어요 얼장이 이렇게 높은 퀄리티를 가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지금은 나온 지꽤 돼서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스카니아 기준 지금 10억 정도 해요 31등 맹행얼굴 국회에 성형 망한 애들 얼굴 가리려고 사서 쓰고 있습니다 413명 경매장에서 살수 있어요 30등 좋아좋아 좋아. 452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굴 장식이라서 살수 있습니다 신상 발견이랑 정반대 포지션이죠 29등 할인얼굴 눈매가 많이 안 넓은 성형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고 분위기 있어서 인기가 좀 있네요 28등 탱글빵얼굴 얼굴 장식이고 아잉눈이랑 비슷한 수준의 어그로 효과가 있습니다 경매장에서 살수 있습니다 27등 상냥한 모험가 얼굴 모험가 기본 성형인데 코디해주면 은근히 예뻐서 많이 씁니다 26등 단정한 얼굴 708명으로 0.58% 가 있습니다 남자만 할수 있는 성형 이에요 25등 루어 눈 아니 이게 어떻게 오등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먹는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뭐 8등 7등에 있던거 끌어올렸다고 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24등 색연필 얼굴 아, 이거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본 성형입니다 좀 샤방샤방한 코디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745명으로 0.61%입니다 23등 안개비 얼굴 흔히들 시체 눈이라고도 하고 죽은 얼굴이라고도 하는데요 아, 이게 보면 눈썹이 조 눈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이번 로얄픽에서 남녀 둘다 19등 했습니다 비슷한 얼굴로 고요한 얼굴이 있는데 이건 차트아웃입니다 22등 울림 얼굴 남캐만 할수 있는 얼굴이고 남캐 버전 조눈 같은 느낌이에요 21등 사신의 눈빛 지금 로얄픽 얼굴 장식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한것 같습니다 경매장에서 살수 있고 이건 시간 지나면 순위가 좀 많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차트 아웃된 것부터 21등까지가 메이플에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등부터 보겠습니다 20등 딜런 성형입니다 남자 캐릭터만 할수 있고 개구쟁이 얼굴이랑 좀 비슷하죠 눈매가 개구쟁이 얼굴보다 좀 좁습니다 19등 야옹얼굴입니다 어, 저는 길드원이 이걸 했길래 어, 일부러 이상한 걸 했나 생각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요 18등 수정눈 보석눈얼굴입니다 남자는 수정눈 여자는 보석눈이에요 비슷한 얼굴로는 이슬눈이 있는데 그 유명한 유튜버 분은 보석눈이 아니라 이슬눈입니다 로얄픽에서 각각 남녀 15등 13등 했습니다 17등 꿈꾸는 얼굴 반쯤 눈 감고 있는 얼굴이죠 눈썹이 예뻐서 인기가 많습니다 로얄픽에서 각각 어, 10등 9등 했습니다 16위 개구쟁이 얼굴 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습니다 남자만 할수 있고 이번 로얄픽에서 11등 했습니다 15등 메이크업 퀸, 메이크업 킹 성형입니다 사실 메이크업 퀸이 900명 정도고 메이크업 킹은 20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입모양이 웃고 있으면 여자 꽉 담은 입이면 남자입니다 다음은 순둥이 얼굴 메이크업이랑 한명 차이로 14등 했습니다 어, 조용한 눈이랑 비슷한 얼굴로 좀 불리죠 13등 아, 흔히 말하는 짭조눈 맑음 얼굴입니다 아, 구분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눈썹 끝이 아래로 쳐져있으면 맑음 얼굴 눈썹이 붙어치 한번 하고 안으로 떨어지면 조눈이에요 아, 그리고 표정이 조눈이랑 엄청 달라서 인게임에선 티가 납니다 12등 앙증얼굴 아, 드디어 1%를 넘었습니다 남자 여자 둘다 가능한 얼굴이고 로얄픽에서는 각각 25등, 23등 했습니다 아, 로얄픽으로는 별로 선호도가 높지 않죠 11등 슈가눈 그 모험가 퀘스트의 슈가 얼굴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눈이 커서 좀 부담스러운데 예쁘긴 한것 같아요 10등 신비로운 얼굴과 이국적인 얼굴입니다 한결같은 얼굴도 전부 포함한 수치고 이번에 남캐 로얄픽 6등을 해서 로얄픽이 있는 성향입니다 9등 수프요정 얼굴입니다 남녀 모두 가능한데 이번 로얄픽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8등 멜로디 얼굴 로얄픽에서 남자 14등 여자 17등 했습니다 인기가 많은데 어, 순위가 많이 낮은 성형이에요 7등은 마라벨 얼굴 장식입니다 8기 마라벨을 전부 모으면 빛바랜 기억을 9기 마라벨을 전부 모으면 그리운 추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색만 다르고 도트는 전부 같습니다 경매장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분 2%가 안되는 얼굴 들이었고 영상 마음에 드시면 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6위부터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6위 머래 얼굴 어, 갑자기 4%로 확 뛰었습니다 남캐는 로얄픽 탈락, 여캐는 로얄픽 4등을 했어요. 입모양이 좀 살아있는 표정이라서 이런 표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5위, 아, 그 눈, 아이 눈입니다. 로얄픽에서 남자 4위, 여자 6위를 했습니다. 아직 아이 눈안 하신 분 없죠? 기회 있을 때 빨리 하세요. 4위, 꼬맹 눈입니다. 로얄픽 남녀 공동 2등을 했습니다. 5628명, 4.6%로 4등입니다. 3위, 루시드얼굴입니다 무려 8,989명 7.35%가 루시드얼굴을 선택해주셨고 남캐 로얄픽 1위 여캐 로얄픽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이제 단두개의 성향이 남았습니다 말 안해도 뭔지 아시죠 하나는 조눈 하나는 먹눈입니다 조눈은 여캐만 가능하고 조눈 하나밖에 없으며 먹눈은 남캐 여캐 다 가능하고 오드아이 얼굴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1등은 26,948명으로 22.04%를 차지했고 2등은 19,241명으로 15.74%를 차지했습니다. 결과는 1등이 조는 2등이 먹는입니다. 이렇게 1등부터 40등까지 성형을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 차트 아웃된 얼굴 중에서 그래도 좀 순위가 있는 그래도 인구수가 있는 성형 41위부터 72위까지 보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남은 겨울 잘 보내세요